저자 괜찮아요? 드래그로 할까? 이렇게? 이거 제거 아닌데? 뭔가? 저도 이거 한번알려주게요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버티면서 내려가잖아, 지금. <웃음> 아니, 이렇게, 이렇게. 10kg 갈 거야, 10kg 이거 지금. 궁금해, 지금. <웃음> 와. 금 <웃음> 와. <웃음> 머리에서 김 나는 거 같은데? 형아. <웃음> 진짜 지금 이김 나오는 거 봐. 이거 저 아주 오랜만에. 아, 이거 네. 할까요? 하나, 오, 둘, 셋. 이거는 형님 가슴을 들지 말고 죽인 상태로 최대한 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야 어, 야, 야, 이거 혼자 있어 소리 지로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야 이거 어깨가 안 앞두다 머있니 그게 아니라 이제 팔꿈치를 바꾼거지 아, 그게 아니라 와이존 아, 라이비 <웃음> 아, <웃음> 아주 야. 닭발이 그냥 <웃음> 아 이거, 이거 두개 뭐야? 닭발이 <웃음> 아우 <웃음> 오 튼실 튼실 아이 쑥스럽네 좀 헤이 하나 오우 우. 어 아, 매운 벗어 우. 너가 게 추워서 나왜 <웃음> 잠바 입었지? <웃음> 아 그리고 왜 가슴을 죽이고 해달라고 주문을 했냐면 이런 너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회사 자체가 이 각도를 맞춰서 그 근육만 타깃하게 돼있어요 아까 햄머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그 너틀러스 참시자의 아들이 만든 회사고 얘는 그 아빠가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놀드 시대부터 썼는데 두축에만타깃이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개량해서 기능적인 부분까지 갖고 온게햄머 스트렝스 얘는 너틀러스 자 둘, 나서 죽이고 세. 나이스! 네. 엄지 꺾자아 서! 그리 꽂 잡아! 오케이! 하 예! 그만! 어 와! 아파 어깨가! 어, 팔꿈치도 아파! 아하이에이에이오 마이 갓! 봉활 흔들 어때요? 아니요. 봉활 들 아니 나보고 흉대를 해준다고 해서 봉활이길래. 아니 아니. 아니 봉이꼭 그런 봉활이 아니에요. 형님. 이도 봉활. 아, 아, 이상,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갑자기야. 아 깜짝이야. 아니, 표정을 신경 써봤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역시 헬스장에 왔을 때 운동만 해야 되고 회사에 갔을 때 일만 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났어. 옛날에 그 고등부 때 시합 사진 있잖아요. 그 아, 표정이 나오네. 운동할 때. 아 이거 못 시킬라. 귀여운 친구였는데 이렇게 됐네요. <웃음> 네. 하나, 음, 하나, 둘, 음, 셋, 야, 넷, 음, 다섯, 음, 여섯, 아, 야. 아, 야. 야 이게 가슴이야 수박이야? 가 보면 잡아주면 안 돼요? 아 우디 보다 <웃음> 보여. <웃음> 미쳤 집에 손있이쓰 이런 거 연습하죠 솔직히 손잡이 다. 아니 헬스장에서 회수 헬스장에서. 뭐 일단 뭐 자신 있으니까 한번 따고 시작할게요. 오. 아 약간 드래그 형식으로. 에. 오. <웃음> 전현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심어놓고 하시잖아요. 이두가 좀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 이두 이 상부 쪽에 수축감이 굉장히 좋아요. 유한감이나. 근데 이두를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컨트롤이 되는데 잘못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면 어디가 전환이 없거든요? 맞아 이게 빨아 당기는 거를 이두가 조금 무월한 각도와 근육에 힘이 있어야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 저항을 정확히 받으시는 게 이런 이두의 그 드래그 형태의 컬인데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포물선으로 해요 왜냐면 은 신체적으로 이게 잘안 붙어요 어깨가 경관질으 유연하지 못해서 등이넓무 아, 넓어서 그건 아니고 이거 돌려가기전 <웃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좀 부럽거든요 하고싶다 저 자세 괜찮아요? 드래로 할까? 이렇게? <웃음> 이거 진짜 <많은데. 웃음> 아닌 아. 아, 아, 뺐다가 깨. 밀었다가 뺐다가 밀었다가 아니 팔이 일단 두꺼우니까 아니 좀 약간 피크가 부족하다 이게 솟는 게 그렇게 진짜 겁나 두꺼운데 팔이. 어. 오. 어 진짜 좋다. 일단 저도 좀 할게요. 에. 아 이거.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세가지만 자세, 리듬, 재미 재미인 것같아정신력들다 저도 좀, 좀 마음을 놨어요, 시합에 시합을 나갈 건데 옛날처럼 막 집착해가지고 막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지 않고 이제 가끔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너무 몰두하지 않기 근데 몸 좋아지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재밌게 네.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카푸어나 하우스 푸어처럼 아... 피트니스 푸어가 있어요 신종 정신병이 <웃음> 진짜 머슬디스머피아라고 아침대 있는 <웃음> 신청자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육 집착증이거든요 그걸로 네. 해서 삶이 좀치테해지고 오히려 피트니스랑웰니스랑 원래 이걸이 돼야 되는데 라이프를 없애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닭가슴살, 단백질 하루 안 먹어도 근육 안 빠지고 좀 행복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잠비이 카페에 올린 글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집착버린 거 나서 가보진 못해가지고 <웃음> 주말에 몰아보는 그런? 잠비이 카페 너무 재밌어요 저도 하루에 인기글은 다 봅니다 얄밉다. 아니 아니 아니. 얄밉다 아니 아니, 아니. 야, 아니 확실히 이두가 좋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 부위가 좋은 그 사람.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네네. 한마크를 한 해야 돼한마크를한마크를 한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돼요 또. 이거 다 덤벨로우 하는 무게인데. 근데 그렇게 잘 먹진 않네 아니 아니 아니 아, 힘은 진짜 아니, 센데 아 아까 저거 할 때보다는 덜 먹어요 나 제일 갈래 아니, 아니 이거 할 때가 진짜 쩔어요 여러분 와 달라 달라 아, 저거 20kg 들 필요가 없어 아,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아주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아그 인클라인에서 항상 이렇게 하시는 요 항상 김준호 선배님 그 낙찰을 잘 주목하는 거 같아요 아. 일부러 네. 던졌다 텐션이라고 그러나? 그 낙차, 무게 낙차를 엄청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낚시체로 딱 낚, 낚듯이 탁낚아버리시더라고 근데 제가 따라하다가 다칠 뻔했어요 그게 운동을 잘 못하는데 따라하면 이두거냐마요그러니까 네. <웃음> 이게 딱 걸고 싹 쳐다 탁 이렇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전신의 모든 부위를 그려줄 거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럭큐로 네. 나가세요 지금 신체 스펙 자 키, 몸무게, IQ <웃음> 마지막에 <웃음> 공개하기 <웃음> 너무 어렵고 <웃음> 네. 키는 맞아. 176, 어. 몸무게 지금 101. 달마시안 아, 온짐 아, 재미없어 어떻게 봐요, <웃음> 여러분. 아니 재미가 이렇게 없는데 <웃음> 아? 우리 피디였으면 바로 그냥 아, 라고 카메라 껐을 텐데. <웃음> 도윤아, 너봐 와봐, 와봐. 너네 몬스터 지금 보지. 그, 네. 이분 누군지 알아? 네. 솔직하게 아, 얘기해. 아니, 너는,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 아니, 이름을 물어봐. 이름을 물어봐. 이름 뭐야? 조현득. 조연들인데? 어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 이거 봐 재밌잖아. 애들이 귀찮아. 재밌잖아. 아니 무슨 유튜브 있잖아. 네. 재밌어? 아, 배우긴 좋은 거 같아. 그, 재밌는 언더가 정보만 있다. 예 네. 그래 잘했어. 운동 그. 열심히. 해저 <웃음> 실제로 볼거 어때요? 몸이 이만해. 머리는 이만한데. 이거 니타씨 아, 너 네, 아, 네. 이거 너좀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거 내미는 거. 올린 상태에서 과도하게 하자면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이 상부 쪽을 뜯어내는 느낌.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느낌을 그렇게 가져가라. 느낌만 이렇게. 네, 이 궤도의 포물선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가져가라. 어깨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네. 이렇 그렇지. 근데 이걸 진짜 덤벨 잡고 이렇게 하시면 다치고요. <웃음> 이런 느낌이 있다. 운동 잘하는 사람 특징 손 보면은 되게 스렁스렁 잡은. 나 열심히 잡았는데. <웃음> 나 차, 최선을 다 잡았는데. 아니. 네. 제가 손가락이 엄청 손이 작아요. 어. <웃음> <웃음> 내가 최선을 다 잡은 거거든. 근데 헬스장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그립은 다백 그립이 되더라고. 아니, 실제 볼때더 작은데요. 네. 아니 손, 아니 손이 작은 것보다 손 가락이 작네 네, 맞아요. 아 이것도 드래그로 때려버리는. 야 yeah. 저도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일단 바벨이 완전 쓸어내리는 그래죠 쓸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 그 약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전면 어깨로 네. 들어가게 되죠 딱그 이두가 스티기 끝났을 때딱 거기까지만 가면 돼더 위로 안 가도 돼 여기서 아까 포물성 그리듯이 바깥으로 내민다리잖아요 이건 약간 아래로 밀어주는 느낌 아아 아, 이거 완전 빨려 내려가는 느낌 네 빨려 내려가는 느낌 그냥, 그냥 음. 놓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안 빨려 내려가는데 버티면서 내려가잖아 지금. 아 o Potimus n e 아 o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0 k you l 1 0 k g 무거워 지금. k you look, you l 그 o k you 에 o o k y 에 u look, you look, you look, you look, you l o 아, 등이 이게 두꺼워 그러니까 처음 저한테 좀 배우시는 분들도 여기 가다보면은 이게 치차 걸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넣어줍니다 이거를 오! 오! 나 안에 노 팬티인데 내가 X본 거 같은데 지금? 아너 아, X본 거 같은데? 아 진짜 X본 거 같은데? 아 진짜 못볼거 그러니까. <웃음> <진짜>. 봤어! 봤어 봤어 <웃음> 아 팬티를 왜안 입고 다녀요? 아니 나 책임 지세요야 이러니까 어. 아까 나가가지고 그 수건 까지 그랬구나 <웃음> 그럼 모양이 다 남는단 말이야 <웃음> 오오오오오또 스스로 또 스스로 미숙. 아이 저 바지가. 잠 잠깐만. 잠깐만. 아니 대체 어떤 몬스터를 찾는 거야? <웃음> 맞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얘기하자고. 아, 아. 뭐, 따로 뭐 드릴 코칭은 없고. 나 회원복 입고 몸 이렇게 좋은 사람은 괴로웠지. 오, 부인물 두분 계신데. 그러니까. 저기 이제 9버전 제스트 회원복. 네. 신버전. 왜 혼자 신 버전 이고요 혼자가 아니라 저기서 그냥 꺼내보면 돼요. 아, 꺼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저분들 꺼내... 약간 기은 님 스타일로 하시는데? 나 저렇게 알려준 적 없는데? 기은 님 유튜브 보고 따라 한 거죠, 지금 그거? <웃음> 애들이 아주 준비가 돼 있어요. <웃음> 아니,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배울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근데 입금해야 돼요, 솔히뭐 가슴 운동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전폭적인 수정을 해야 될 거를 좀 느꼈고, 지금 그립의 넓이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수정을 해야 되겠다. 조금이 아니 많이 해야겠다고 오늘 좀 느꼈습니다 어땠나요 오늘?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상쾌한 애가 되게 아침에 항 하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눈이 시뻘개요 지금 한숨 자고 싶다 <웃음> <웃음> 오늘 운동 전체적으로 했는데 형님이 이제 되게 저보다 또 나이 많으신데 감사하게도 받아주셔서 더좀 재밌게 운동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두는 제가 드래그컬을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그걸 뭔가 되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 잘 몰라서 못했었거든요? 네. 좀이 두를 을 다음에 만나뵐 때는 보완된 모습으로 <웃음> 스토리에 올리세요. 제가 네. 항상 보고 있으니까 역시 그냥 몸 좋은 사람은 이유가 있어. 너무 좋았어요. 운동 배우는 게 너무 무지성 칭찬 아닌가요? 아 왠지, 왠지 알아요? 김동현 씨네 갔을 때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알아? 아가리 물으라고 <웃음> 아, 무리니오 Only 라고 k e a c h o s e 원래 되게 좋으신 형이에요 아 좋아요 진짜 좋아 saying that you're a gentleman. The young camera 진짜 n catches the. I mean, you're a teacher. You're a teacher. You're a teacher. You're a teacher. You're a teacher. y o u 멋있다. <웃음> 네.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하건 스포츠 변식에 어긋나죠. 근데 그쵸? 23살의 팩이 뭐 언제 그러겠어요. 내가 생겼을때 아니면은 그치? 아니다라고도 말을 할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치? 과도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웃음> 여튼 다음 타자를 지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느낌이 대충 와요. 또 멀리 갈것 같은데. 강원도 어. 원주로 보내려고 하는다제 <웃음> 네. 동생 중에 노익스강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또 운동하게 되면은 운동이라기보단 가서 정신 교육을 한번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좀 아까 운동 멘탈이 약하신데 두혁이가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하다 낫는 놓는, 놓는 버릇이 있어요. 걔는 못 나요. 네. 테이프로 네. 묶어버리고 <웃음> 테이프로 감아버리고 시작을 하는 애기 때문에 네. 아마 두혁이한테 노익스 강, 노익스 강 한테 한번 가서 운동 같이 하시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노익스 강과 원주에서 아, 겁나 가기 싫은데 일단 갈게요. 원주에서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운동하라 그래요 돼. 네, 맞습니다. <웃음> 술하는 <웃음> <하는구나>. 거. <웃음> 예. <웃음> 지금까지 고현수스짐이었습니다 단백이 였습니다. 네. 안녕.